아, 비주얼 진짜 예쁘다 좋다 아, 멋있다 진짜 오, 진짜 약간 물갈비처럼 어떻게 뭐 저렇게 예쁘게 담았지? 이거 새우를 한... 아! 자, 사인분에서 조금 더 28개 해놨어요 새우튀김이 28개가 한 접시에 나온 거죠 네, 한 번은 나오왔와 아, 새우꽃. 아, 새우꽃이 아이 새우꽃이 와 소요바이오루스의 꽃이 개에 들었어요 너무 아니, 힘들겠는데? 새우가 <웃음> 원래 얇으면 이게 가능한데 이게 가능하다고 가능한 <웃음> 아? 생각하다와 22,000원어치에요 저거 한 접시에 <웃음> 다먹거니까 아, <웃음> 어, 되게... 와... 와... 와. 더블 킬 했습니다 you know. 와... 와. 금방 먹지 나를 음. 써서 두 개씩 먹어야 딱 좋아 그래? 나도... <웃음> 와... 수양이다 먹었어요 여섯 개. 전투력이 굉장히 음.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인데요, 지금. 음. 오, 어, 꼬리를, 꼬리를, 음. 오, 꼬리를 들어가나, 음. 들어니다 <웃음> 확실히 지난번에 어떠한 그런 네. 산수가 나왔다, 어느 음. 한산수가 나왔다, 산이프가 이런 느낌이에요. 나는 하나는 간장, 하나는 바이오소스를. 음. 음. 음. 다들 다 그런 맛. 아 국물이 진짜 맛있겠다. 자, 국물부터 가야죠. 와, 와, 와, 맛있다. 와, 와 국물이 어때? 진짜 구수해. 진짜, 그래? 진짜 맛있나 보다. 구수하면서 깔끔해 하나도 안 느끼. 그렇지. 야. 와, 대박이다. 아, 진짜 깔끔해. 고기에 맛있고 깊은 맛은 나는데 기름에 느끼한 맛은 없어 어, 없어 없어 야 이거 완전 대박 진짜 맛있어요 오 졌을까 봐 오우 오우 오우 오어요우야 점속으로 먹는데 저걸 잘라먹는 친구 들이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이 아니라 행복한 응? 식이 아, 와 최고나봐 진짜 맛있나봐 아, 네. 꼭 소고기 맛뿐 되게 고기가 얇은데 부드럽고 촉촉해 그리고 이 숙주가, 숙주가 왜 있는지 알겠어 너무 부드러우니까 좀 아삭거리는 식감 좀 느끼라고 아, 수영 들어갑니다, 지금. 수영 갑니다, 일참 시키고. 와, 와. 와. 어떻게 들 한꺼번에. 우와. 우와. 아, 수다는 지금 아니, 뭐, 저걸 말았네요. 한입만 <웃음> 먹으려고. 우와. 와. 말 생각을 했을까? 와, 저 숙자. 아유, 와. 무슨 아, 찍어먹는 지금. 와. 와. 와. 가위 절대 안 쓰고 가. 이래서 요원이에요. 네. 아, 일반 사람은 3등분 하죠, 저거. 삼등분 하죠.